간절히 다 가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바로 여수 갓골입니다 어, 진남시장에서 한망, 한망 15,000원에 구매를 한번 해와 봤습니다 쪄도 먹고 무쳐도 먹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는 까서 무쳐 가지고 올 겁니다 굴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어, 굴무침 들어간 양념은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. 뭐 고춧가루 그리고 뭐 그리고 소금 그리고 뭐 다진 마늘 생강 대파 좀 썰어 넣고요. 맛소금으로 좀 이제 가슴 맞친 다음에 살짝 참기름 조금 넣어줘도 괜찮고요. 이그 정도만 있으면 뭐 충분히 맛이 납니다. 꿀 자체가 맛이 오니까 옆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밑반찬 멸치볶음 그리고 고추장아찌와 깻잎 그리고 이건 굴밥입니다 굴밥 잠을 좀 넣고 굴이랑 녹아주고 한밥 1차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굴찜에 소주 한잔 하는 걸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굴밥에 굴무침 해가지고 식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은 지금이 한달 한 정도 더 지나면 슬슬 시할이 좀 작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 말이천다 어.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오시면 혹시 펜션이나 이런 데 잡고 놀러 오실 일정이 있으시면 굴한 방씩 사다가 이렇게 뭐 무쳐도 드시고 고도 뭐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잔말 집어치우고 어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웃음> 야, 밥을 딱을때굴 향이 입에 딱머금어주면서 여기다가 굴 무침까지 해가지고 굴 천국이냐고 그냥 와, 여러분 샬이 굴이 이게 좀 커요 굵어요 음. 좀 작은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굴이 크면 맛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... nope. 진짜 맛있습니다 와제 안장에 묻혔던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매운 거춧가루 썼거든요 음.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고생스럽게 아들리이뼈 건강 챙기라고 포가지 멸치도 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. <웃음> 자 이번엔 이굴밥에다가자 깻잎 음. 암이 또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음. 똥 너무 맛있다 굴도 하나 더 올려서 무침은 제가 진짜 양념을 대충 했는데도, 물 자체가 원체 맛이 오니까. 불밥탑을 싸서 굴밥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좋네요 음.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냥 똑같이 밥 하듯이 쌀 위에다 저 그냥 굴만 이렇게 싹 올려가, 올려가지고 밤이랑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되네요 맛있게 음. 자, 여러분 일단 맛있게 먹었고요. 아직 끝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음, 여기서 굴찜을 한번 또 쪄봐야죠. 자, 이제 까지 않은 굴 깨끗하게 좀 물로 씻어가지고 큰 통에 넣고 바닥에 살짝만 깔리게 물을 좀 넣고 쪄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좀잘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. 에, 굴이 좀 벌어지면서 이 불순물들이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을또 헹구면서 굴 사이사이에 좀이 뻘이나 이런 것도 닦아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. 음. 뭐 일단 뭐행궈주시기만 해도 뭐 크게 상관없고요. 네. 맛있게 쪄졌습니다. 맛있게 쪄졌어요. 자, 굴찜을 네. 맛있게 쪄서 먹을 만 가져왔습니다. 소주 한잔 해봐야죠. 여기가 자, 소 쏴, 소 살짝만 익겠어요 음. 어.. 손 깨끗하게 씻었고 아, 고기로 치면 약간.. 어.. 아, 레어? 자아.. 아미 아, 보세요 음.. 어우와 드실 때 껍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. 보이시나요 지금 살짝 예. 다 익은 상태가 아닌 살짝 익은 상태에서 예. 음? 칼은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음. 안열리는거 살짝 집어넣어서 어, 까주면 자. 아. 음 이게 여수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력이 뭐냐면 굴 향도 좀 그윽하게 좀잘 들어가 있는데 많이 짜지 않아요 서해쪽 굴은 좀 염도가 좀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. 굴 향도 좀 엄청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음. 그렇게 딱잘 들어오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먹방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이슈화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영상으로 혹시나 좀 유튜브 인들에 접하신 분들이 굴을 이렇게 좀 싸놓고 먹는 우리나라의 저 식문화를 보고 되게 그 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라는 뭐 그런 호기심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만큼 굴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뭐싼 가격에 많이 이제 굴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유럽권에 가면 이 굴이 한 진짜 네개 다섯 개 해가지고 까서 나오는 상태로 한 5만 원 이상 뭐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. 참이 좋은 굴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또 우리나라 참 정말 좋은 거 같아요. 쏴, 쏴, 쏴. 음, 우참 음. 굴은 뭐 남자한테 참 좋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 남녀 뭐다 좋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부각되는 게 이제 뭐 남자의 어떤. 저한테는 뭐 필요 없는 거요쏴쏴쏴아 <웃음> 아 좋다 장갑은 여러분 하나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안다치게굴 주실때는 날카롭고 하니까 <웃음> 죄송한데 저, 저 오늘 귀찮아서 안 꼈는데 네. 잘 생각나네요 네. 장갑은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. 자, 사사사 음. 아, 음. 아. 자 여러분들 오늘 어, 이 계절이 끝나기 전꼭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네, 잡사의 추천 음식 어, 돌산 여수 돌산 각굴을 오늘 좀 먹어봤습니다 무침, 굴밥 어, 그리고 그외에서 굴로 끓이는 뭐 어떤 뭐탕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어, 그래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쪄서 먹을 수 있는 찜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어,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